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 가방은 친구 가게에서 산 거고 안에는 제너럴 스탠다드 코트는 렉토입니다 어? 우핀이도 밥... 밥 먹고 싶어? 응? 음? 우핀아 맞다 어제도 먹고 싶어? 눈부셔? 샌드위치. 이거는 스파이시 포크 원볼 샐러드.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샌드위치 반조각도 팔거든요. 그래서 어니언 에그 샌드위치 반조각. 야. 진짜 옛날 사람 인증이다 빠바 얘네가 그만하라는 데서 지금 싸우고 있어 버터 이기다이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 우리 어디 가? 미안해 또 병원 가서 근데 우리 다리 다 낫고 오자 응? 뭐, 피나? 피나, 미안해. 내 사과는 받지 않겠다는 거야? 이젠 누구야? 이 누구야? 이젠 누구지? 이젠 누구지? 이젠 누구지? 오늘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라구 소스 이용해서 가지랑 호박 넣고 라자냐 만들어 보려고요. 고졸할 것 같아서 음. 토마토 소스 좀 넣었어요 디저트로 라라스윗에서 보내주신 이빌크 모나카 먹을 건데 모나카가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에 125칼로리라고 하거든요. 부담 없이 식후에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맛있지? 나생깨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김버터? 털에 묻은 거 아이가? 먹었어. 없어? 조금 줘빠 마지막으로. 음. 여기 있다, 여기. <웃음> 아니, 면 조그만 거좀잘먹르더라 맛있지, 봤다. 붙었나봐 입에 약간 포기했나봐 음. 둘다 먹고 싶어 미나 음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사면은 다리 안 좋아 알겠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미쳤다, 착해, 너무 착해, 둘다 진짜 너무 착해. 저글어, 삼행시 지울볼게 저글어 어떻게 삼행시를 지워 <웃음> <웃음> 빅토리아 케이크 또 만들었는데 이거 오늘 친정 가져갈 거라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만들었어요. 짠 오늘은 친구 작업실 갔다가 엄마한테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니트는 렉토, 코트는 마인, 그리고 친구 가게에서 산 가방, 바지는 빅 유니온입니다. 호령씨! 어, 맛있는데? 저기. 어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먹어보자 포크로 이 밥인가? 응, 튀는 거해 응, 음, 맛있어 맛있나 항 먹는거야? 항상 먹는거야 굴은 생굴이 맛이 있어 제대로지 생굴 굴은 세상에 어?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음, 소리? 음. 파도 소리 정말 식상하네 음~~ 자르자, 자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자르는 속내요. 응. 짜잔. 먹어보자. 궁금하네. 아따니. 기가 많이 크네. 짠. 이거는 숭의가든 옛날 소불고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세네번째 사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양도 많아서 어, 2인 가족의 경우에는 반찬으로 먹을 정도면 반 나눠서 먹으면 되고 이거를 메인으로 먹을 때는 하나 다 해서 먹으면 맛있고 여기 납작당면 같은 거 넣어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숭의가든 소불고기 우선 이거는 드립백인데 디카페인 드립백이 있더라고요. 저도 밤에 커피 마시면 잘못 자는 편이라서 샀고 저희 엄마가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편이셔서 저녁에 커피 드시고 싶어 할때 같이 먹으려고 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참타리 버섯. 참타리 버섯.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는데 참타리 버섯이 씹는 맛이 좋아서 종종 구매하는 거고, 이거는 올리브인데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소분돼 있어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져서 샐러드나 파스타 넣, 넣어서 먹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퓨레예요. 보통 토마토 퓨레는 캔에 들어있어서 한번 열면은 어, 다시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병에 들어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리용 온도계예요 이거 제가 쓰던 게 있었는데 그때 구움과자 이벤트 할때 사라져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드레텍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미곤약밥 제가 다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사봤고 이게 보통 하나에 밥한 공기에 300칼로리 정도 하잖아요 이거는 1 4 5칼로리고 여기 보시면 곤약살이랑 현미, 귀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다이어트 하기 위해 산 아이템 다 찍어 러는데 이거는 한우 사골 육수예요 컬리 제품이고 이거 제가 떡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떡국 끓여 먹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것도 마켓컬리 제품인데 메일류업에서 만든 거고 패키지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아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메일류업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파 너 고구마 먹고 싶어. 오빠 고구마 엄청 좋아하지. 엄청 되나? 껍질 좀 되나? 살찌시 껍질 좀주던지아 <웃음> <웃음> 살코기 주는 거야? 맛있겠다 밥이라고? 어? 아닌데. 허? 내가 밥을 두 개나 시켰어. <웃음> 잘 갖고 놀아 삼촌이랑. 수, 내 숙모가 준 거야. 소네. <웃음> <웃음> <웃음> 음. 가게가 생각이었고. 그 만들어 봤어 이거. 만든 같다, 이거? <웃음> 어. 만든 <웃음> 막. <웃음> <고기>. 반죽해 가지고. <웃음> 맞다 맞다 <웃음> <웃음> 먹어? 응? <웃음> <귀여워>. <웃음> 어, 어, 어, 어. 어. 버터도 먹고 싶어? 버터도 다 먹었지? 쩝쩝 부르지 <웃음> 되게 웃기네 여기에 딱발 대고 있다, 소파에 이딱 <웃음> 대고 있네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크리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미리 이게 가루류는 이렇게 소분을 해놨습니다. 음. 10분에서 1시간 휴지시키겠습니다. 구 우로 가겠 습니다. 오늘은 북클럽이 있는 날이라서 외출합니다. 이 모자는 친구 가게에서 산 거고요. 이 자켓은 오르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제가 자막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노트북이랑 책 가지고 가요.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왜이 책을 니요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나뭐먹 l o o k i n 괜찮아 왔다. 여기. 어, 괜찮아 응? 왔다. 여기 싫어. 느낌이 이상해. 응? 왔다. 응? 왔다. 이리 와 봐. 괜찮아 어, 돌아올 거야. 아오 싫어? 아어아이 우리 부터가 매트가 싫었어 어색해 어? 피니는피니는 괜찮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o n I <웃음> <웃음> 이거 어, 흥이, 이거 아니야 b 이 e 이 y 이 b 이 b y 이 Trying to sell me their version of truth And I don't buy a word they say But I could use a change A little up, a little down A little lost, a little found A little hope, a little doubt but I may be wrong But I want to believe Change is somewhere in between